안녕하세요 제주알마켓 유튜버 알리부 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주알마켓과 함께 부자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소식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 제주 제2공학 기본계의 고시가 언제쯤 날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정말 제가 뜨끈뜨끈한 자료를 오늘 제공을 할 텐데요. 2019년도 12월 31일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이 고시가 됐습니다. 이 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항공정책에 관한 최상의 계획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법이 나와야지만 각지역에 공항 개발에 대한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상위 법이 12월 31일 날 발표가 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내일 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앞서서 기본계의 고시안에 대한 요약안을 제가 오늘 어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국토교통부에서 어 배포가 된 자료를 보면서 어 미리 보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12월 31일 날 배포가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 2020년부터 2024년 확정고시가 되겠습니다. 예, 이 법의 지금 현재 큰 목표는 미래항공의 글로벌 선도국가 국민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201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1차 2차가 만들어졌고요 2020년부터 2024년을 규정하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안이 2019년 12월 31일날 확정고시가 되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확정고시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총 다섯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항공 산업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목표로는 스마트 체감형 보편적 무단절 항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로는 전후방 연계 종합 산업 기반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세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네 번째 목표로는 어, 글로컬 지역 앵커를 위한 포용적 항구 인프라 구축이 네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빅데이터, 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이 총 다섯 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굉장히 조금 어렵다. 예,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총 5가지 목표 아래 30가지의 실행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각 지역의 공항에 어, 다 대입이 될 예정이 되겠고요. 그 목표는 이 다섯 가지 목표 아래 2020년 바로 실행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제 2공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안부터 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미래 항공 산업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과 관광을 같이 복합시켜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비행기가 단순히 우리가 출국과 도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관광과 항공이 같이 복합돼서 개발할 수 있는 융복합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 과제가 되겠고요 어, 1-6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운송과 물류 분야에 드론 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 그래서 어, 미래 항공이 어, 항공이 개발되는 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 산업이 띌려야 띌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제주 제2공항은 어, 드론과 띌려야 띌수 없는 관계다 이것이 어, 공항 개발에 어, 앞으로 미래 산업을 어,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산업으로서 공항과 같이 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보겠습니다 스마트 체감형 어, 항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2-2번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항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 수요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를 것이냐 기존의 1차 2차의 항공정책들은 내국인들 위주의 어, 그런 항공정책이었다고 하면 이번 제 3차 항공정책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항공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 보다는 외국인들 한국으로 어, 들어오는 그런 관광객들 위주로 항공 서비스 특히 공항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수 있다. 그래서 어, 소비와 어, 생산이라는 이두 가지가 같이 양상이 될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항공을 어, 비행장을 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 두 번째 목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후방 연계 종합 산업 생태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 항공 물류 산업과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 어떤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곳. 그래서 물류항공의 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지로 같이 복합해서 만들게 되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발 발생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있는 이 두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3-7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이 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한 환경 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고차원적인 이러한 산업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세 번째 목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항을 지역 경제의 어떤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 어, 세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나오게 됐는데요.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 자체가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인프라 시설이 아닌 인더스트리, 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의 허브로 만들겠다. 그리고 4-4번 공항을 커뮤니티 SOC로 확장하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공항을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내겠다. 여기에 일자리와 그 다음에 교통망과 어 지역의 활성화 이 부분들이 다 중점이 될수 있는 그러한 거점지역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 이네 번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경제 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거쳐서 가야지만 되고 생산과 소비도 이공항을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빅데이터 AI, 어, 안전과 보안을 실현을 하겠다. 그래서 항공 안전과 그 다음에 항공 보안의, 어, 인공지능 체제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제주 제2공항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공항 인프라 시설에서부터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총 다섯 가지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항공정책 기본 계획 안에 이미 기본고시가 다 있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어, 건설에 대한 부분도 이 최상위 계층의 이 계획인 항공정책 기본계획 고시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건설도 이총 5가지의 목표와 이 30가지의, 어, 과제 아래에, 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안이 발표가 될 것이고, 건설도 이러한 큰 5가지의 목표를 우리가 기준 삼아서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만 해도 정말 미래 도시로서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될 것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 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정말 되나요? 아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이 제주 제2공항이 어 제주도에만 국한되는 그런 공항 개발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 미래의 어떤 국가로서 또 선도적인 어떤 항공의 어떤 그런 국가로서 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는 정말 미래의 어떤 산업으로서 육성해 나가는 가장 큰 핵심적인 전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전략 앞에 제주 제2공항도 같이 어, 발 맞추어서 어, 갈 것이라는 부분들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 제주 알마켓의 알리고는 이러한 기본고시 내용 1월 3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어, 정리를 해서 또 생생한 어, 정보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